어구. 어? 두비야 다 먹었어? 다 먹었네 엄마 더 줄까? 줄까? 조금 더 줄까? 조금만 더. 알았어. 기다려. 어, 또다 먹었네. 이거 없네. 휴다 먹었어요? 다 먹었네 없네 다 먹었네